<웃음> 맛있을까? 아, 애누라고 <애노라구>. 엄마가 어. <웃음> 한번 먹어보자. 엄마 어, 가 해줄게. 잠깐만. 제대로 해가 주세요. 어 아, 뚜껑 왜 먹어? 아니 야 안돼 안돼. 어. 잠시만요. 아. 아 맞아. 이거는 먹는거? 어 맞아. 아! 아! 아! 잠깐만. 아! 다다? 숟가락으로 어, 둘래. 어 숟가락으로 이게. 아, <웃음> 아이고 <웃음> 맛있어? 어. <웃음> 어, 어. <웃음> 맛있 그럼 맛있다고 해. 맛이 없는데 맛있는 척 해봐. 아, 아, 아. <웃음> 맛있어? 응또 먹을 거야? 응 안돼 내일 또 먹자 응? 내일 또 먹자 응. 맛있어? 응짱 해봐 짱 <웃음> 이게 삶이지. 으아! 으아! 으아! 으 줘. 아니면 <웃음> 아빠는 안 먹어. 엄마 엄마 엄마. 그냥. 엄마 엄마. 아 엄마 줘 빨리. 아 아빠 안 먹을래. 배불러 아빠. 진짜. 받아봐 지 사랑해요 해야지. 사랑해요. 찰지 먹고 가자, 뭐라. 아, 웃기다. 웃기다